네, 안녕하세요 이거 배추, 이거 이제 그... 뭐야 이거... 알배기 배추 이거 하나 갖고 겉절 이 하려고 이거 준비했는데요 요새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한 동에 4,000원이야 너무 비싸죠? 아우 진짜 비싸서 뭐살 수가 없어요 요새 이걸로 그냥 쉽게 아주 쉽게 탈수 있는 겉절이 그냥 반만 칼로 이렇게 쭉쭉 찢어서 이렇게 다 이다 예, 짜겠어요. 이렇게 반으로. 예, 깨끗해서 희칠 필요 없어요. 바로 소금물에 절길 거예요. 소금을, 소금을 타야 돼. 예, 소금을 다 녹았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. 이게 예, 그냥 버무리면 예, 이게 국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살짝만 절거가지고. 이렇게 엎어놓고, 엎어놓자 이렇게 절근지 30분 됐어요 이 살짝만 이파리만 숨이 약간 죽을 정도로만 절궜네요 15분 이따가 뒤집고 또 뒤집고 나서 15분에서 30분 걸렸어요 이걸 희쳐줄게요 아 이렇게 희쳤어요 세번 희쳤어요 파를 이제 양념을 해야지 파를 이게요 파가 요새 파도 비싸서 이게 지금 우리 마당에 심어 놓은 것도 이렇게 잘안 돼가지고 약해요. 그래서 마당에 있는 거 조금 뽑아다가 하네요. 고추도 좀채 썰고 다져서. 후추. 후추를 좀 넣어주려고요, 겉자리에 그 이거 후추도, 와, 후추도 한 달에 뭐 2,000원 샀던 것이 6,500원 해요.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마당에 있는 거 내가 잘라왔어요. 이럴 때 도움이 되네, 마당이. 당근도 이쁘게 조금만 넣어주고 이게 그 내가요 이거 잡젓 이게 다, 다 내가 또 집에서 이거 액젓 만든 거거든요 잡젓으로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사먹는 거 사서 먹으니까 맛이 짜기만 하고 별로 맛이 없어서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데렸어요 이거는 간은 이제 이따 또 싱거우면 좀더넣더래도넣고아참 양파 좀 썰어야 되는데 이제 먹었네 아, 양파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안 보인 데가 있어 가지고 깜빡했어 이거 좀 썰어서 조금 넣었어요 마늘 생강 생각. 이만 내야 생강 그리고요 이게 어, 김치 할 때는 꼭 찹쌀푸나 밀가루풀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난 엿을 이제 이거 옛날 쌀려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엿을 만들 때는 이렇게 쌀이 다 들어가서 국물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을 구태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 두 스푼 정도 예. 이 고춧가루, 이거, 요번에 산거 태양초요. 엄청 이게 담으면, 이게 색깔이 아주 살아있는 색깔이 나서 좋더라고. 근데 이거 100% 태양초는 아니고, 한 20% 정도는 기계에다 넣는다네요 장갑을 끼고, 묻혀 볼게요. 지금 이렇게만 묻혀놔도 색깔이 엄청 살아있는 색이 나오잖아요. 야, 김치 색깔 너무 이쁘죠? 아. 이게 기계에 100% 말린 거는 이렇게 검은 빛이 나는데 그래도 20% 넣고 태양에다 말린 거는 이렇게 좀 밝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색, 색이 나와요. 하나 먹어볼까? 음, 간은 딱 맞았네. 그리고 겉절이에는, 음, 어, 바로 먹을 거니까 이게 참기름을 좀 넣어주면 훨씬 더, 어, 더 맛이 확 살아나요. 이제 겉절이가 안생겼습니다 이게 급할 때 김치 없어가지고. 급할 때 이렇게 해서 금방 겉절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도 오늘 내가 김치가 없어서 바로 겉절해 먹으라 고 이렇게 한 통갖고 했어요 음. 음, 한 가지만 있어도 밥 맛있게 먹겠다 지금 장마 때막열무고 먹어, 먹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김치를 빨리 못 담아요 그 김치 없을 때 얼렁 이렇게 알배기 배추 사다가 겉절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겠어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